오늘 소개시켜 드릴 시계는 카슈 A168WA-1 모델입니다. 이 시계를 소개하는 이유는 남녀 누, 노소 누구나 찰수 있고 캐주얼 정장 상관없이 모든 옷에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계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 갖추고 어, 쓸데없는 기능을 빼서 가격의 합리성을 높였기 때문에 시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찰수 있는 시계라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그럼 시계 설명 시작할게요. 시계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앞면에는 LCD 화면이 있고요. LCD 화면을 보면 시간, 요일, 날짜, 그 다음에 11시 방향에 PM이라고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각 표시를 24시 혹은 12시로 보여주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뒷면을 볼게요. 어, 맨 위에 카시오 브랜드 표시명이 있고요. 그 다음 A168이라는 제품명, 스테인레스 스틸백 워터 레지스턴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아래 Made in China라고 음각으로 글씨가 뒷백에 새겨져 있네요. 시계 조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람 시간 맞추는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7시 방향 있는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러면 현재 알람 시각 표시가 뜨는데요. 알람 시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볼게요. 바꾸는 방법은 10시 방에 있는 라이트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알람 시각 반짝거리면서 바꿀 수 있다는 표시예요 그럼 나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싶다 4시 방에 있는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빨리 움직여지죠 자 6시 그럼 분은 2 0분대데 30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다시 라이트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아까랑 똑같이 얘를 누르면은 6시 30분으로 이렇게 바뀌어 집니다 다 설정하고 나셨으면 다시 이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알람 시각이 아침 6시 30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타워치 조작법인데요. 스타워치 조작은 7시 방에 있는 이 모드 버튼을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ST라는 문자와 함께 스타워치 조작이 가능한데요.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100분의 1초부터 쭉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은 이런 식으로 멈춰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은 다시 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10시 방향의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맞추는 방법인데요. 알람 시 맞출 때처럼 10시 방향 버튼이랑 5시 방향 버튼을 번갈아 누르면서 맞추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드 버튼을 일단 세번 눌러야 되는데요. 이 초가 깜빡이죠? 그럼 여기서 초를 바꿀 수 있는데요. 어, 초는 30초 이전에 누르면 은 분이 그대로 남은 채로 초가 0이 돼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7시 44분 그대로 남아있죠? 계속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초가 30초보다 위에 있으면 0,0으로 맞춰지는데 대신 분이 하나가 올라가요. 한번 눌러볼게요. 올라가죠. 초는 영영으로 되는데 분은 하나가 올라가요. 마치 수학에서 반올림처럼 30초 아래면은 올라가지 않고 30초 위면은 분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시와 분그 다음에 요일 날짜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이 상태에서 이 라이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시각 깜빡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가 바뀌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분은 어떻게 바꿔요? 다시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거는 월인데요. 1월부터 이렇게 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럼 화요일로 되어있는 거를 뭐 금요일로 바꾸고 싶다. 다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아 이거는 이제 날짜인데요. 역시 이렇게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면은 어, 바꿀 수 있습니다. 뭐 1월 10 음, 이렇게 바꾸면은 1월 10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Tuesday, Wednesday 이런 식으로 요일을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다 바꿨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다 바꿨다. 그러면 다시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깜빡이는 게 멈춰지면서 어 세팅이 완료되었음을 어 알수 있습니다. 어이 시계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이 시계를 예전에 좀 찾었어요. 어왜 찾냐면은 어 굉장히 가벼워서요. 물론 이제 무거운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벼운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되게 가벼워요 정말 왜냐면은 시계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계줄이 깡통줄이에요 물론 이제 깡통줄을 시계 <웃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깡통줄이기 때문에 이 시계줄 안쪽이 다 통통 비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계줄을 접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에 꽉차 있는 시계줄은 솔리드줄 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계줄이 통통 비어있는 거는 깡통줄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깡통줄은 굉장히 가벼워서 막 여름에 습기차고 많이 더울 때 시계차기 정말 싫은 날도 있거든요 시계 자체가 무거워서 근데 이 시계는 가벼운 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부담없이 찰수 있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워터 레지스트 라고 해서 그냥 일반 생활방수인데 이거 물 정말 방수력 괜찮습니다. 왜냐? 제가 이걸 샤워할 때 계속 차거든요. 근데 물들어가서 시계 고장 난적단한 번도 없었어요. 일본 시계 특징 중에 하나가 방수력 하나가 대체적으로 스위스 시계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카시오도 뭐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인데 손석희 시계라고 해서 되게 비슷한 모양의 시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이 친구는 불빛이 이렇게 백라이트예요 어, 이거보다 물론 더 저가의 손석희 시계, <웃음> 이거랑 비슷한 시계들도 많은데 그런 시계들은 나중에 제가 리뷰하겠지만 불빛이 LED불빛이라서 여기 손끝에 있는 이 부분만 불빛이 나오고 이 나머지 부분은 불빛이 잘 안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백라이트라서 어, LCD불빛이 전체를 이렇게 다 비춰주고 있잖아요 어, 이런게 이 시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시오 A168 WA-1 모델 소개와 함께 간단한 조작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모델의 가격은 인터넷 구매 기준으로 2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왓치뷰 첫 리뷰를 마쳤는데요. 당분간 시티즌 세이코를 비롯한 일본식의 위주로 리뷰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왓치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